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오피스 프로그램 어떻게 구매해서 활용하고 계신가요? 최근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회사에서 구독 형태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년 전부터 M365라고 하는 것을 구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및 온라인 활용에 특화되어 있는 M365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오피스만 최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주 스마트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M365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나 또는 구매에 망설이고 계시는 그런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여러 궁금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36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식 명칭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든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등 매월 최신 버전으로 기능을 업데이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오피스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원드라이브, 아웃룩, 팀즈 등을 활용해서 업무 및 기본 협업들이 매우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뿐만이 아니라 각종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효율적으로 업무나 기본적인 문서 작업들을 다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M365의 유용한 기능 및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슬라이드 안에 삽입을 하려면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고품질 이미지, 아이콘, 스티커, 일러스트레이터, 사람 컷아웃, 캐릭터, 동영상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에서 워드 자료에 이미지를 삽입을 한다든지 또는 오피스닷컴 인터넷 안에 직접 접속해서 내가 만들던 자료 안에 바로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매우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매달 업데이트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한 직장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때 이미지나 텍스트 만 삽입한 채 간단하게 디자인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M365를 사용하신다면 꼭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면 바로 다양한 디자인들을 추천해 줍니다 특히 이미지를 다수 삽입하게 된다면 그 이미지의 수에 맞춰서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가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예시가 많다는 거였어요 디자인을 내가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유저분들께서는 단숨에 마스터처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급하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기능을 꼭 써보시기 바랄게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꼭 사용해야 되는 슬라이드쇼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일단 슬라이드의 내용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돋보기 기능과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 보기를 할수 있는 보기 기능 중요한 표시를 할수 있는 펜 기능을 포함해서 자동 자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의 말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 즉시 자막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를 바로 영어로 번역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해 준다든지 또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일본어로 번역해 준다든지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쇼 기능 중에서 슬라이드 녹화 기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었 슬라이드 녹화 기능이 훨씬 더 발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화면 그리고 제스터 등 간단한 녹화를 통해서 쇼 형태로도 저장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자체를 영상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능을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터치가 가능한 노트북이나 태블릿들을 활용하신다면 더 좋아진 그리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기 기능을 통해서 각종 도형을 빠르게 만든다거나 또는 수식을 빠르게 입력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워드 작업을 하실 때펜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매우 빠르게 텍스트들을 수정하고 그리고 바꿀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엑셀 작업을 하실 때는 각종 표 텍스트 작업들을 할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리기 기능을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가락을 활용했을 때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있으니까요 그리기 기능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M365를 구독하시게 된다면 바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 닷컴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오피스 닷컴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웬만한 기능들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1테라바이트 용량의 원드라이브를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원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의 기본 문서 파일 저장과 공유를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원드라이브에 올려 놓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용 자체를 공유하고 거기 안에 메모를 하거나 함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드라이브 때문에라도 M365를 구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를 활용해서 팀원들과의 더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모임을 생성해서 회의 이벤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용자를 초대하고 대화할 수 있고요 모든 오피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널을 생성해서 파일을 빠르게 공유하여 팀즈를 떠날 필요 없이 워크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 안에서 공유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문서에 대해서 공동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 시간 절약들을 통해 더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M365를 활용한다면 모든 기기를 활용해서 오피스 작업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직접 스마트폰 메모지에다가 적어두고요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 준다든지그 모든 내용들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바로 열어서 그 아이디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모바일, 태블릿, PC 등 모든 기기를 활용해서 작업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M365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갈 때에도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그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이거는 개인이 사용하느냐 그리고 업무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느냐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아웃룩, 쉐어 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퍼스널은 한 명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패밀리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최대 여섯 명까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섯 명이 각. 특히 1TB의 원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M365를 추천한다면 저는 퍼스널보다 패밀리를 더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들어주세요 안전하게 정품 인증을 해서 구매하는 것이 사실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퍼져 있는 오피스 불법 인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갑자기 계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만드셨었던 자료들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기도 하다는 거죠 불법인증 프로그램은 보안이나 제품 유지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정품으로 구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죠 구매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나온 오피스의 기능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2021 버전은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최신 기능들을 전부 다 집어넣은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구매 후에 다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추가 업데이트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구독형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업데이트가 돼서요 기능들이 추가가 되거나 또는 뭐 프로그램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이나 스톡 이미지 기능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구매형은 그냥 한 번만 구매하면 되는 것 그리고 구독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서 최신 버전을 활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를 윈도우 또는 맥 OS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각종 문서 파일,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파일을 공유하거나 같이 작업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링크를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깜빡했다 하더라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에 대한 걱정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보관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용량이 좀 적다고 라 하신다면 클라우드에 일단 파일을 업로드를 하신 뒤에 용량 비움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용량 비움을 설정하면 컴퓨터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다시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만 업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용량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 원드라이브를 사용하시려면 인터넷이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M365의 좋은 기능과 궁금한 점에 들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M365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을 해소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M365를 거의 8년 넘게 사용을 해오면서 정말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매번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바로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M365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 생활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려고 하고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